네,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수 장입니다. 라이트 최고 김 소장. 오늘 김 소장은 역삼동 뒷골목에 왔습니다. 역삼동 뒷골목에서 아주 재미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맛있는 밥한끼 배달로 요즘 역삼동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야, 재미있는 밥집, 재미있는 배달 전문 식당인데요. 이름은 뜸들이랍니다. 그래서... 여긴 저녁에 딱 맥주 한잔 먹어도 너무 좋겠다 일본, 일본의 이자카야 어... 같아요 <웃음> 근데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체가 요즘 뭐그 스윙모델 자체도 뻔하고 어... 네 일반적으로 역삼동처럼 매장이 크지가 않고요 예, 예. 그 시간에 로테이션을 한두 바퀴 정도 더 돌리는 게 경제적이지 않을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어 사이즈 업을 해도 물론 더 많이 주기도 하지만 양이 되게 푸짐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저는 그 술안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아, 네. <웃음> 그래서 야 이거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먹어 맛있겠네 예. <웃음> 음. 매출의 1등 메뉴는 도란도란인가요? 카레랑 도란도란이랑 업체 앞끼치랑 합니다 어 그래요? 네. 야 의외로 한국인들이 야 이제 카레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일본에 맞지않나뭐 이런 끼야 이런 쪽에 음. 야, 역사 매장은 딱두 분이서 하시나봐요 어, 저희가 모든 매장은 1.5명이세요 네. 그러니까 바쁠 때만 알바 정도를 딱 이렇게 쓰는 음. 아. 네. 점심에 4 시간 정도 있고 풀타임 그렇죠 그렇죠 있고요. 그나마 좀 포장지에 비중을 음. 어, 두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죠 그나마 <웃음> 네. 딱 이거 한번 하고 버리기는 좀 아깝겠더라고 어네 어. 그리고 저는. 젓가락 없이 숟가락으로만 먹어 이것도 너무 재밌었어. 아. <웃음> 그래서 정말 컴팩트하다. 군더더기 없네 이 생각이 좀딱들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하면 국도 좀있아 맞아 맞아. 찾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국을 안 먹죠. 많이 바뀌어서요. 맞아. 그 오히려 쓰레기에 대한 부담 맞아 불편하고. 맞아 맞아. 저희는 그래서 역발상을 하기에요. 아. 아. 굳이 원하지 않는데도 받아야 되고 어. 반찬도 왜 이렇게 여러가지 원하지 않는데 해야 될까 맞아. <웃음> 네, 그래서 선택권을 준겁니틈들이다를 아. 직접 운영하면서 지금 6개 가맹점, 그 이경점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뜸들이다의 대표 강진석 대표님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아니 우리 뜸들이다 제가 어제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먹어봤는데 야 뜸들이다 는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먹었는데 어? 이게 뭐지? 이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뜸들이다 이 컨셉 아 이거는 어떤 컨셉이에 이것을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간편하게 제대로 된한 끼를 아. 저렴한 가격에 아. 제공하고자 하는 아. 게 저희 브랜드 컨셉이고요 아. 뭐 이제 군더더기를 빼고 아. 조금 더 좋은 재료로 오케이. 어. 덜 남기고 아. 어, 언제 어디서든지 즐기실 아.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 대표 상품이 도란도란이더라고요. 어, 삼겹살 카레. 아, 네, 삼겹 네, 카레. 도란도란 삼겹 카레, 뭐저 마라덮밥, 간장계란밥, 뭐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네, 된거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 하나가 기존 식당에서는 별로 먹어보지 않았던 요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이 메뉴 컨셉을 잡으실 때, 오 어, 이거 생각 많이 하신 거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일 <웃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특별해. 어, 야 뭔가 좀 특이해. 오, 어, 야 이거 되게 특이, 재밌어. 야 이런 것도 있어. 이 배달 전문 식당이니까 어차피 어깨 네. 그래도 꽤 2017년부터 들어오셨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 배달 시장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느끼기에 숫자가 제일 정확한 것 같은데요. 아, 어, 숫자가. 채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 일점 배에서 2배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예예.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이었고 외식업 시장에 그렇죠. 그 시장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지지 않았나. 아, 오케이. 어, 그래서 코로나 위기라고 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 찾기 모델로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다 장기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어서 사업 모델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 예, 예. 그런 위기 속에서 사실 식당이 중요한 거는 얼마나 더 많이 남기고 많이 팔수 있냐 보다는 그 리스크를 얼마나 분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모델을 잡고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투자 입장에서 네. 요즘 위기를수록 저는 첫째 절대 비싼 데 가면 안 된다. 월세 많이 내면 안 된다. 대형 매장 아니다. 예 놀라지 않는다. 투자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어제 투자 비용에서는 고정 투자 비용으로 보증금, 월세, 보증금, 권리금 비용인데 코로나 위기까 지금 권리금, 무권리 매장이 너무 많고 네. 그렇죠.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월세 자체도 200 넘어가지 않는 이런 매장들 1호점 우리 서강대 앞에서 한번 해 보셨고 숙대아대형도 있어 네 조금 프랜차이즈 시스템 을 생각을 했고요 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준비할 것들이나 공간이 필요해서 음. 여기 역삼점 같은 경우에 조금 규모가 있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해봤습니다. 교육 매장도 돼야 되고 아, 하니까 네, 창... 문제는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퇴직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외식 시장에 접근하는 문턱이 낫겠다 저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어, 저희 지금 파트타이머 친구들 같은 경우에 2시간 어. 정도 교육받으면 모든 메뉴 동일하게 발이할수 수 있다 있고요.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우리 뜸들이다의 점주가 될수 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어, 점유가 될수 있다. 투자 비용도 어제 점포 빼고 1,200이니까 점포까지 하더라도 뭐 최소 3,000에서 많이 투자해봐야 5,000 넘지 않는다. 뭐 네, 점포 비용까지. 어, 포함해서. 스비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했으면. 8개 매장 기준으로만 봤을 때 요즘 네. 코로나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평균 한 2,000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나요? 평균 경우에는 바... 한 4,000 가까이 헉. 네, 저희가 브랜드 세팅 자체는 예. 일 매출 한 70에서 80 정도를 70, 판매를 해서 맞아어한2500 정도 가까이, 가까이 나오면 뭐 적당한 뭐, 그렇죠. 뭐 모델이고 아. 일 매출 한100 정도가 나오면 회피하고 뭐, 네 이제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시계너이고한 그렇죠. 달에 3천 정도니까 맞아요 어, 여기서 3천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가장 큰 식재료 원가가 35%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느낌이 네. 한 32% 뭐 네. 이 정도 선이 아닐까 네. 1, 2% 그럼 두 번째는 그러면... 인건비가 그다음인데 매출액 보통 3000이면 20% 한600 정도 인건비를 일반 음식점에는 보통 쓰는게 요즘 뭐 600더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네. 여기는 20%도 안 들어가겠는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건비 어,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120 130만원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와 대단하네요 익숙한 경우에는 오케이. 근데 조금 이제 고객 서비스나 변수들이나 음. 매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음. 그래도 1.5명이 들어갔을 때 100에서 150 정도는 무난하게 아. 야, 세 번째는 기타 요즘 예를, 예를 들어서 배민의 기빠를 꽂았을 경우는 매출액 대비 10% 정도는 들어갔었고요. 저희는 배민 라이더스 시스템을 전부 사용하고 그렇죠. 있어서요. 그럼 배민 라이더 적용 기준으로 본다면 15% 정도가 라이더 수수료잖아요. 네. 보통 14, 15%. 그 다음에 각종 뭐 이런 세금 빼고 기타 공과금 뺀. 3천 정도 올렸을 때 점주에게 떨어지는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익 이 정도로 본다면 거의 한 25%는 떨어지겠다. 점주가 노동에 참여했을 때는 아. 뭐그 정도네. 그렇죠. 노동에 참여했을 때. 네, 그냥... 그러면 미니멈 한 2천 정도만 돼도 요즘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배달로 아. 2천 정도 올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하루에 그러니까 네. 7, 8시 네. 이 정도 그걸 배달로만. 근데 그렇게 2000 정도 됐을 때 20%면 400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400만 떨어져도 5000 투자해서 400 떨어지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지금 초기의 성과는 되게 잘 나오고 있다 네. 뜸들딸 미투는 알고것 같지 않습니까? 파피 브랜드의 위험성은 네. 모든 브랜드가 가지고 있죠? 있습니다 다만 어. 저희는 조금 차별점이 어. 있기 때문에 있다. 그 위험성이 낮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항상 존재한다고 애기의식을 느끼고 okay. 있고요 그 차별점이 상품력의 차별이에요? 어, 네, 상품의 메뉴나 상품. 상품력에 대한 차이도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는 넷플릭스처럼 예, 예. 저희가 뭐 맛있다고 생각하는 신메뉴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내는 구조가 아니라요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식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소비자 데이터는 네. 리뷰로 확인하는 건가요? 어, 아, 리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나 정량적인 데이터로 분류를 해서요 하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에 대한 뭐 이런 음. 트렌드 분석이나 여러 가지 채널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우리 강대편이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가 만약에 이것도 딱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러면 1년 내에 만약에 백호전까지 간다라는 전제 조건을 단다면 그 이후에 대한 플랜이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뜸들이다 2가 나올까? 아니면 뜸들이다를 지속적으로 시즌 3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할까? 아 그래서 아마 경영자의 의지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기존의 프랜차이즈 모델들은 음. 초기의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모델들이 맞아. 많았죠 뭐 100개 200개 정도 넘어가면 한계성이 뚜렷이 보이는데 그때 되면 세컨드 브랜드를 또 준비해야 맞아. 되고 그 전에 있던 브랜드는 사실은 수많으로 다 거죠. 떨어지면 응.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응. 뭐낙거나 오리알 신세가 맞아. 되거나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실은 고민을 했었고 네. 지금 보니까 뭐 가맹금 보증금도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 가맹비나 교육비가 일절 없고요 어 그렇죠. 네, 교육은 와서 받으시면 어, 필요하시면 그 만큼만 저희가 요청하시는 오케이. 대로 뭐 그런 예. 유통마진이 규모가 생기면 좀 생길 겁니다 근데 그렇죠. 저희 아까 보셨지만 원가율 보면 맞아요. 원가율이 높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원가율도 유통마진에서 사실 거의 가, 뭐 많이 가져간다고 보긴 힘들고요 그리고 로얄티를 한 달에 정기적으로 받고 있어서 그걸로 수익 모델을 잡고 맞다, 있고요 맞다 맞다 네 아... 그거는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 먼저 맞아.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에 있냐면 저는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을 하지만 예. 무슨 음식을 뭐 30년 전통 해장국 예예. 이런 건 아니지만 예예. 끊임없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음식을 뜸들이다에 가면 먹을 수, 있다. 어, 먹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어. 창구가 되는 거죠. 와 되게 재미네요. 점주들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점 응. 자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응. 하나의 플랫폼 하나를 돼서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서 오케이. 뭐 다른 더큰 거네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인조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뜸들이다의 현존 가치 그다음에 강 대표님의 현존 가치 있을 테고 지금 청년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가치, 그러니까 나의 꿈과 우리 뜸들이다 점주님들의 꿈을 저는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저 있어요. 네.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웃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지막에 해주시면. 스티브 잡스는 뭐, 아이폰이라는 혁신적인 물건을 내놓아서 성공을 했고 음. 뭐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뜸들이다도 제가 지금 단순히 밥을 바블파... 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아. 포장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 맞아. 조금 더 감성적인 제품? 음식이지만 음. 거기에 좀더 혁신적이고 좀더 감성적인 제품들을 음. 제공할 수 있으면 뭐더 좋은 모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연히 전나 점주님들이 음. 행복해야겠지만 그러려면 뭐 소비자가 맞아. 먼저 행복해야 맞아. 되니까 더 좋은 재료로 그걸 음. 남기고, 이렇게팔수 있을지도 좀 고민을 더 치열하게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에서 저희는 뭐 따로 세컨브랜드를 생각하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케이. 여기에 좀더 집중해서 그 대신에 카피브랜드가 못 따라올 정도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오케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맞아. 분들이요. 쉬었던 적이 응.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때는 변하는데, 사람이나 가게가 안 변해요 안 변해. 어, 저도 그런 도박이요 점점 고감해. 도태되죠 아. 기존의 이런 메커니즘이나 그런 음. 구조를 적용해서 하는 외식업은 아. 한계가 뚜렷하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변수에 대응이 가능한 좀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되게 중요하다 네. 그 홀, 테이크아웃, 딜리버리까지 갖추면서 상권 입지에 맞는 맞춤형의 컨셉을 오픈할 수 있다 일종의 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식당의 임대료를 한 10% 정도로 음. 매출해서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하. 100에서 150 정도로 아. 네, 월세는 이제 잡고 있고 그리고 오케이. 두 번째는 맞아. 모든 메뉴는 30초에서 1분 안에 나올 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력이 휘둘리지 않고 모든 불의 세기까지도 다디지털화해서 뭐 온도도 0.1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방장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음. 있는 오케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몇개 정도는 오픈했으면 좋겠다 이런 쿼터가 있나요?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9K1이 뭐 음. 200명 조금 넘잖아요 우선 음. 음. 200개 정도 가까이 들어가면 200개. 맥시멈이지 않나 그다음에는 미국이나 호주나 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예. 해서 쌀로 된 맥도날드 음.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이 브랜드에 집중해서 좀 확장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좀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네, 네, 네, 대표님하고 네. 야 정말 이 뜸들이다와 이참 우리나라 청박한 외식시장 얘기 나눠봤는데 네, 네, 네. 지금 2020년에 9월이 아니라 네. 앞으로 2030년 9월에도 정말 이 외식시장에서 좋은 어떤 좀이 뿌리 깊은 나무가 잘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